한번 쳐봐, 땅, 땅. 아니 아니야, 천천, 천 그렇지, 다리 그렇지. 그러니까 퍼지지. 어, 이렇게 꾸부장 해지지가 이게. 이렇게. 앞으로 위으로 말고 여기 내 손을 아, 쳐.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돼. 어? 왜? 아빠 이해가 안갈 거야. 아니 공은 밑에 있는데 왜 자꾸 손을 앞으로 높게 들이라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봐봐. 왼손만 잡아 봐. 자 여기서 내 손등까지 와봐. 분리시키면서 손등 그렇지. 자 왔잖아. 정확히 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서 한번 쳐봐 밑으로. 땅. 그렇지. 이 힘이야. 이 힘이야. 어. 어 다시 해봐 쫙 해봐 하고 몸 돌려봐 아빠는 다리가 이때까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밀라면 계속 밀어봐 계속 밀어봐 얘 뒤로 그렇지 계속 밀어봐 계속 밀어봐 오케이 미는 거 다르지 이건 미는 거 근데 아빠는 해봐 어 아빠는 이거 돌리는 거 그렇지 다 펴지지 다시 그렇지 다리 그렇지 그러니까 펴지지 어 요렇게 꼬부장 하지지가 않지 알겠지 그 여기서 음. 봐봐 내가 손을 이렇게 음. 공을 안 가리고 이렇게 음. 채로만 치려고 하면 이 변수가 너무 음. 많아 그치. 근데 아빠가 맨날 얘를 음. 가리고 여기서만 툭 떨어뜨리면 아빠가 드라이버가 뭐, 됐든 되냐고 이게. <웃음> 이게 이게 가리면 이렇게 되는데 <웃음> 어 가리면 봐봐 얘가 이렇게 가리잖아 자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음. 안되고 아까 여기 닫은 상태에서 음. 음. 나올게 가릴게 이렇게. 그렇지 어. 가릴게 얘가 뭘 만들어 주는 거면 이렇게 벽 같은 걸 어.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내릴 때 오른손은 안쪽에서 어. 팔만 펴봐 안쪽에서 밀어주는 거야 요렇게 오케이. 어. 근데 아빠는 이때까지 이렇게 음, 돌렸을 그렇지. 거야 그게 아니고 밀어준 거야 어. 왜? 벽이 있기 때문에 벽을 밀어봐 앞으로 앞으로 어. 가지 어. 이렇게? 어아 이렇게 이 이게 지뢰대야. 그렇지, 거야? 이게 지렛대야 그렇지 이게 지렛대지 음. 요런 데서 어. 지렛대를 찾을 그러니까 수가 없어. 이렇게 이걸 그렇지, 그렇지. 한번 땅 쳐봐. 공 가리고, 공 가리고 와서, 이렇게. 어, 가서, 오른손이, <웃음> 너무 멀지, 여기서 왼손이, 공, 어. 공이 와, 이게 돌면서 와야 되잖아. 어. 근데 이걸 안 하려면 얘를 내리면 돼. 음. 내리면 나갈 수 있어, 없어. 음, 이거랑, 이거의 어. 차이점. 어. 자, 그럼 왼손만, 어. 공 가려봐. 자, 공 가릴 때 아빠가 같이 앉아줘야 돼. 같이. 이렇게. 어. 앉아줘. 오케이. 그렇지. 건장하게 멀리 나가려고 하지 말고 되게 소심하게 어, 가려야이게 눈, 아, 눈, 극처럼 가까워야 가리네. 그렇지. 가까워야지 가리지. 네. 요렇게까지 음. 가릴 필요는 없어. 그렇지. 빨리 가려야지. 네. 내가 빨리 칠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빨리 네. 가리고 얼른 쳐 오른손으로. 음. 가리고 쳐. 가리고 이렇게 치 그렇지. 그 높은 데서 떨어져야지 음. 빨라지지. 아, 여기서 이렇게 봐 봐봐. 어. 계속. 가. 그렇지. 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거기서 이렇게. 쳐봐. 쳐봐. 어, 가릴 때 앉아. 왜냐면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봐봐, 아빠. 아빠 봐봐. 아빠, 아빠 가리고 가리고 또 빨리 가리려고. 어, 그렇지. 쳐 땅, 이렇게? 쳐봐 네, 땅. 잠깐. 에이, 돌아왔어. 그게 뭐야? <웃음> 이렇게 올 때. 응, 안 아, 그렇지. 이렇게. 응, 오른쪽 어깨 더 내려봐. 스톱 그대로 있어. 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뒤로. 뒤로. 이거랑. 음. 아빠가 앞으로 도는 음. 거에 차이점 느껴? 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계속 가봐 왼손으로 음. 자꾸 아빠 눈을 가려 음. 계속 가려 앉아봐 많이 앉아봐 이런 느낌 여기서 그냥 칠 거야 공딱 맞춰 음. 음. 자 오른손이 밀어봐 오른손이 앞으로 밀어봐 밀면서 그렇지 어 요런 느낌 음. 그러니까 버트 잡고 있는 느낌 나안 나? 음. 어, 어. 음. 이게 나야 돼 그래서 한번 쳐봐 딱. 아니야아니야 살살 살살 딱 그렇지 근데 여기서 오른손으로 쳤잖아 음. 얘가 안 잡았잖아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야 돼 얘를 잡고 아, 있어야지 아니, 지렛대네. 그냥 그렇지 왔다 갔다 그렇지 근데 아빠는 이게 지금 이 지렛대가 무너지고 있어 왼손 지렛대가 어. 왼손 지렛대가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음. 얘가 이렇게 밀거든? 음. 근데 얘를 이러, 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 음.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이렇게 딱 치잖아 그렇지 이러면 됐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거잖아.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진짜. 다시 어, 음. 다시 잠깐만. 딱 요까지만 올 거야. 음. 자, 어깨. 그렇지. 음. 그렇지. 가려. 얘더 음. 구부려. 더 음. 더블 구부려. 아빠도 앉아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렇지. 얘얘 얘 무너지지 마. 음. 자, 다지마. 시작당. 아, 자 봐봐. 내가 여기 손 있었으면 닫겠지. 음. 한번 해 봤다. 다시. 우와, 봐봐. 내손 다잖아. 내손다지 음. 않게. 그렇지. 안 닿게. 잡아. 왼손 잡아. 그렇지? 왼손 더 잡아. 나안 안다게. 내 손등 다. 그렇지. 아빠가 손 여기다 넣어 봐. 봐봐. 어, 봐봐. 아빠는 자꾸 이게 손이 이렇게 단다고 음. 음. 자, 안 닿게, 이렇게 아, 끌고 나가네, 어. 같이 어. 이게 무너지면 안돼 근데 아빠는 이게 무너지니까 어. 손이 잡고 이래 그러니까 놓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왔으어더 잡고 있어, 더 가려야지, 가려야지 얘도 구부려서 많이 가려, 눈에 가까이있게 많이 앉아, 그렇지, 거기서, 거기서 땅 이대로 그렇지. 이대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